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죠 그 극히 일부 몇개 빼고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화장품주 급등의 배경은 임수영 중학 방역 대체본부 상황 실장이 어,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평가 지표죠. 요네 가지. 어, 2주, 이상, 감, 2주 어, 이상 연속 감소, 어, 위증증 환자 감소, 뭐, 가, 병상 가동 인력. 이런 세 가지 지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21일 날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 해제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을 했죠. 또 어, 중국이 리오프닝과 실내 마스크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이제 어, 개시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화장품주 아주 뭐 연초부터 뭐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제이준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가는 9천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올라와, 올라온 모습이고. 예, 어, 예, 화장품주 평균 PBR을 보시면 0.39배입니다. 2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낫, 예,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0.99배. 부채는 23. 시가 총액을 보시면, 아, 요놈이 이제 200억대였었던 종목입니다. 여게 예, FN 리퍼블릭이 지금 200억대죠. 지금 어, 7% 오늘 반등을 했지만 이제 200억대 수준이고, 어, 개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놈이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현재는 이제 350억대에서 아주 가벼운 놈들, 코스나인 뭐 이런 486억, 뭐 메타랩스 900억, 요 천억이 좀안 되죠 살짝. 실적을 보시면 이제 다 적자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 화장품 주 중에 실적이 그래도 찍히는 기업이 이제 어, 여기 있고, CNC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그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죠. 이놈이 CNC가 퍼는 20배 수준입니다. PBR은 이제 2.37, 2.39배. 평균 수준 정도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은 3천억대 수준이고, 어 그리고 이 실적이 그그그어 주당 순이익을 가장 많이 버는 놈은 코스메트맥스죠.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어 그래서 3,356원을 1, 2, 3분기 누적으로 3,356원을 벌면서 퍼는 23배 수준입니다.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코스맥스이고 시가총액은 8,900억 대 수준. 그리고 퍼 자체가 이제 낮은 기업을 한번 보시면 펌텍이 12배 수준, 네오팜이 13배 수준입니다. 이 펌텍이는 이제 화장품 용기 기업이죠. 그래서 연우 그리고 이 펌텍이 이런 놈들은 PBR이 낮죠. 이렇게 아무래도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이런 용기 관련들 1배 수준이 이제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펌테이가 2000억대 연우가 어 2000억대에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또어 부채 수준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가장 낮은 놈을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네오팜 또이치한불이 가장 낮습니다. 이치한불이 어 6%대 네오팜이 7% 이어 정도의 이제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어 시가총액이 요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놈 요중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놈은 이제 코스맥스 어, 그리고 아모레퍼시비 단연 이제 높죠 8조대 수준 어, 그리고 가장 낮은 놈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FND 그래서 요 상승했던 종목들 대부분 1000억원에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대 있는 뭐 세화피의 PNC 같은 요런 종목들이 아주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대부분 이제 화장품 주들이 뭐 비슷한 차트입니다 모양은 제이준이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고점이 3만 1000원 나인대 였었죠 지금 5천원 수준에서 반등을 했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제조 판매 그리고 최대의 주주는 쌍방울 계열사죠 이 iok 어, 이놈홈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또 어, 의료 미용기기 뭐 이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실리콘2 어, 보시면 뭐 계속 지금 10월부터 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얘는 장기 평선인 200일선 살짝 이제 돌파한 모습이죠.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연일 그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도 이제 얼마 안 남겨 놓고 있는 상태죠. 얘도. 그리고 YG 플러스 뭐 11월부터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대부분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CNC 같은 경우가 좀 빨랐죠. 얘는 이제 9월 쌍바닥을 거의 찍고 그다음 계속 반등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CNC. 다음은 콜마 B&H. 다 비슷하죠. 거의 얘가 또 200일선을 이제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를 완전히 이제 돌린 모습이죠. 이 화장품 주들이. 다음은 에이블이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 다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는. 장기 추세를 이제 돌파한 모습들이고 전부가 이채한불 어, 지금 200일선 이제 이제 막 통과를 했죠 얘도 그리고 세화 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일선 통과를 한 모습이고 어, 얘도 지금 컬러레이 중국기업이죠 얘는 중국 국내상장 중국기업입니다 평가는 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죠 pbr이 이제 가장 낮습니다 이 종목 중에 지금은 이제 전 고점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컬러 레이 얘는 한번 어, 살펴보면 뭐 진주 광택알료 그래서 요이 운모입니다. 이 운모에서 어, 이 알료를 뽑아내서 여기서 이제 화장품 또 산업용 도료 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첨가제 같은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어, 이 컬러 레이입니다. 이 중국 기업이고 어,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